안녕하세요. 저는 말랑이 거래 고수 잉현민이라고 합니다. 앞에 계신 분은 어... 오늘 처음 저랑 거래하러 오신 분인데 거래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목 올려주세요. 네, 저는 제가 제일 아끼는 이 동그라미 팝이 올릴게요. 어? 그럼 저는 이거 올릴게요. <웃음> 어, 좋은 거 올리네요. 근데 이게 더 비싸거든요, 크고 추가해 주세요. 아 그럼 이거 올릴게요 이게 뭔데요? 저거요? 헤어밴드요 <웃음> 헤어밴드요? 네?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아 다음뿌리랑 거래해볼까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끼는 아, 여성분이시네 제가 하트 드릴게요 하트 제가 좀 아끼는 거거든요 그래, 하... 음전 어. 그럼 케이크 드릴게요 전 그럼, 그럼 하트 하나 더 드리고 네모난거 하나 더 올릴게요 어 그러면 결제가 된거 같네요 어어 아, 잠깐만요 빼는건 없나요? 하나 씨. 더 올리세요 그러면 추가해주세요 어? 추가요. 그럼 이거? 어? 추가요. 이거? 어? 추가. 그럼 이거? 추가하세요 아 더는 안돼요 추가 추가 추가해. 아 그만! 추가하세요 이거. 아 케이크면 됐지. 추가 한번더 해주세요. 어허. 네. 거저 승낙. 수고하셨습니다. 음. 거래를 시작해볼까? 하 아, 이분은 안 되겠다. 어? 이번에 말랑이 새로 나온 거 이거 이거 사볼게요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이번에 신상 말랑이 갖고 왔거든요 <웃음> 완전 좋아요 아보카도 말랑이 <웃음> 그럼 이거요 추가 부탁드립니다 병당하사. 그럼 이거야? 아보카도예요! 그럼 이 정도? 정신 차리세요! 더! 어?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? 어? 저기요 아보카도예 아보카도 불만이신 거예요 지금? <웃음> 아보카도 한마리더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 더! 더! 더! 이 정도면 됐잖아요! 그러면 이줄 썼다. 아보카도 하나 더 드릴게. 오. 더 더. 아보카도 한 마리 더 해요. 오케이. 아보카도 쪼줘 주.. 오케이? 오케이. 고생하습니다 어? 더 달라고요? 저기요. 아주머니! 이득 거래.. 이득 거래밖에 안 해요. 아주머니! 더 주세요! 웬만하면 수락 누르시죠? 아! 더 주세요! 저기요! 아, 아주머니! 더, 더. 아! 용납 못해! 안돼! 돌아가! 안돼! 허... 돌아가! 진짜... 뽐뽀하시네! 알겠어요 그럼 핑크색! 이거! 피드 스피너! 어?! 더! 그건 안돼요! 저기요! 아주머니! 더! 더! 더! 더! 더! 알았어요! 이거! 이거! 됐죠? 오케이! 더! 안돼! 어, 어? 더 줘, 더! 어어? 줘, 더줘더줘더줘 이거면 됐잖아요! <웃음> 어? 어? 노루라... 더 주세요, 더. 더 주라고 했다, 진짜로. 더 주세요, 더 주시라고요. <웃음> 이, 이 정도로 완전 못해요, 알았어, 안 돼요. 알았어, 이거, 이거 드릴게요, 이거. 오케이? 오케이? 수락! 자. 이제 홈으로 돌아가서, 거래는 그만해야겠다. 자, 여러분들. 제가 이번에 거래소는, 아이폰을 갖고 왔어요. 이번에 한번 제대로 거래해 볼 거예요. 자 일단 간단하게 시작은 팝인스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 크게 놀 생각이 없나 본데? 오케이? 그러면은 아보카도 말랑요? 아보카도? 어? 어? 주세요! 이렇게 짧게 거래하실 거예요? 아이폰? 오! 주세요! 아이폰 올렸으니까 추가요! 아 그럼 이거요! 아이폰이 얼마짜린데요 요즘에? 네? 추가! 주세요! 추가! 추가. 그럼 이거 드릴게요. 제가 가진 추가. 게 추가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가 빨리 바꿔 주세요. 아니 더. 아이폰을 올렸는데 이게 어, 다예요? 더더더 더. 더 드릴게요. 더더 아이폰이에요. 아이폰 이 샌드위치로 되겠어? 되죠왜안 돼? 더 주세요. 더돈 돈이라도 주세요. 돈이라도 아예 어떻게 돈을 드려요? 제가 가진 건 이런 것뿐이라니까요. 어? 어? 어? 아니, 그냥 주세요. 그냥 달라고요. 이만하면 됐잖아. 장난해 지금? 장난해? 아니.. 빨리 주세요! 오케이 아이폰 하나 더! 오 주세요! 추가하셔야지 그럼 응? 추가 이거 드릴게요! 이것도 드리고! 아니 이것도 드리고. 사람이 장난하네 <웃음> 이것도 드리고! 이것도 드리고, 이것도. <웃음> 이것도 더! 이것도. 아이.. 아이폰 이것도. 올렸다고요 이것도. 아이폰을 이것도! 이것도! 그만 주시.. 그만하시죠! 이만큼이면 됐잖아요 장난하세요? 거절 응. <웃음> 아 아이폰을 올렸는데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? 하이 <웃음> 거참 다음분이랑 거래해봐야겠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일단 이런 건제 필요가 없어서요 이런, 이런 거다 드릴 테니까 우리 손주 팝이얻들려고 왔어요 더 주세요 아, 할머님이시구나 할머님 요즘에 휴대폰 어, 뭐 쓰세요? 저 갤럭시 1이요 아이폰 쓰세요? 아이폰 얼마나 좋은데 아유 좋네요 그럼 추가해보세요 한번 어떤 게 있는지 아 그럼 이거 이거 아이고 아이고 내 노후 자금인데 <웃음> 아노 <웃음> 아, 너무... 그만하게 젊은이 응? 어?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아이폰이에요 음. 할머니 아유 알았어 더, 아이폰인지 더. 뭔지 이, 이 정도면 되겠니? 더더아 양심이 없구만 그래 더더아 이거 <웃음> 이거! 더! 이거! 더 더! 이거 내가 직접 만든 내 케이크야! 더 아유. 더! 부족해요 부족해요 자넨, 더! 자 노인 공격을 할줄 모르나? 어? 됐지? <웃음> 이 정도면 됐잖아! 아더더 더! 그 더! 더. 더. 아이, 알겠네, 할머니! 할머니 저 뒤에 있는 통장 있잖아요 통장도 내놓으셔야지 어? 씨. 그게 그렇게 비싸? 안 돼! 아이폰이에요 어. 아이폰! 더! 아 더! 이 정도면 어? 완벽한 거리가 되겠구만! 더! 응. 더요 더! 아이! 대체 어. 얼마나 더어내려고 그러는 건가? 더! 어! 응. 할머니! 전성은 안되 가진 게 없어요! 곤란해요 곤란해! 그럼 그 아이폰인지 뭔지 하나만 더 올려봐 알았어 됐죠 할머니? 오케이 더! 아이더더더 어. 더, 더. 아이, 더! 아이, 대체 얼마나 더 가져갈.. 이제 내가 뭘 놓는지도 보이지 않지 않나? <웃음> <웃음> 내가 뭘 놓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고 거래를 하겠다는 건가? 어, 나 지금 살짝 아이폰 놓았는데 한번 수락해보지 않겠어? 어? 아이폰 올렸는데? 그래! 두개 어, 아이폰 두개 올렸어! 어, 아이폰 두 개를 아이, 두개 올렸는데 두, 두 개를... 네. 이 정도면 됐지? <웃음> 이거 정도 역시 부하게 그만하지! 더더 와, 더, 어. 어, 아이패또 줬어! 어? 아 아이, 그만해! 아이고, 할머니! 잘 먹고 갑니다! 어? 싫다는 거? 그래, 해원이, 어, 인심 썼다. 인심 썼어. 괜사나 거래. 오케이. 잘못 꺼지라! 문, 문 거래구만. 야, 이거 개이득 봤는데? 아이폰 몇개 얻었는지 확인만 하고,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폰 볼게요. 아, 이거 네 개나 주셨네. 아이폰 두 개로. 와. 네 개를 얻었습니다. 어, 아이폰 네개 올려봐요. 어떤 걸 주나 궁금한데. 어, 그럼 네개 올려볼게요. 네개 한번. 아이폰 네 개. 장난하셔 수락 누르신 거예요 지금? 네. 이거 뭔데요? 이 팔찌 이거? 비싼 거임. 이거 뭔데요? 팔찌요. 이거 무슨 팔찌인데? 이거 제가 직접 만든 팔찌요. <목소리> 뭐 사연은 아, 게르만이, 없나요? 사연? 게르만이. 이게 제가. 어..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주시려고 직접 만든 팔찌예요 한땀한땀 만드셨기 때문에 어.. 솔직히 말해서 아이폰 6개 가격인데 네개로 퉁쳐드릴게요 오케이! <웃음> 감사합니다! <웃음> <웃음> 오케이! <웃음> 아... 자..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팝이거래 해봤는데요 아주 만족스러운 거래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